안녕하십니까. 4월 19일자 해외선물 원기 충전. 방송을 진행한 저는 유진차 선물 이원기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따른 강한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채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장중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투자 심리가 매우 혼란스러움을 반증하는 결과네요. 실제로 휴장 이후 첫 거래일인 어제 시장은 혼조세가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기업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쏟아지면서 구글과 테슬라 등 소위 시장 대표주를 중심으로 강한 증시 방어력을 보여줬네요. 유가는 상승을 이어갔으나 탄력은 많이 둔화된 모습이었습니다. 트위터가 머스크 적대적 M&A 시도에 방어 의지를 표혁했네요. 머스크가 잭도시와 연합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 바와 같이 둘 사이에 가상화폐가 끼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네요. 최근 공개된 리턴 투 스페이스라는 넷플릭스 다큐 제목처럼 우주를 향한 그들의 도전에서 트위터는 그 시작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엉뚱한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 매도 포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공님들께서는 HDS 화면번호 4 0 1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나삭은 매수 85%, 매도 15%로 매수세가 우위고요. 원유는 매수 85%, 매도 15%로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우위네요.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1%, 매도 99%로 과매도권에서 점처럼 벗어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은 연일 인플레이션 금리와 같은 무거운 이슈들로 인해 시장의 피로도가 높아 보입니다. 금에 시장이 관심을 내는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네요. 이점 각별히 살피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상은 13,730포인트에서 14,210포인트 사이에 박스권이 유효해 보이고요. 원유 역시 103.5달러부터 1 0 9 2달러 사이에 박스권 등락이 예상되네요. 금은 1965달러 부근에서 강한 지지선 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은 매도 과일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금일도 지지선 위주로 시장이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참고로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수 매도 포션 동향을 보실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계좌 개설을 먼저 하셔야겠죠. 그럼 본 방송은 투자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해외 선물 원기 충전 유진차 선물 이원기였습니다. I wish you me today. Goodbye.